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야 그 일을 겪은 게 4년 전쯤 즉 2018년 여름이었어 당시에 나는 수도권 지역 쪽 공단에 밀집해 있는 대형마트에서 캐셔 업무를 보는 직원이었어 처음 입사하고 캐셔 업무 특성상 시프트 제도라 하더라고 첫 타임, 중간 타임 마간타임 순으로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고정이 아니고 탄력제로 근무하다 보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었어 그래도 뭐 3,4개월 하다 보니 업무에도 익숙해져서 점점 잘 적응되더라고 마트가 공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공장 사람들과 외국인 근로자 손님 비율이 대부분이야 그래서인지 보통 마트에서는 할머니 아주머니들을 상대하지만 여기는 중년 아주머니들 방문 비율이 적어서 스트레스도 낮고 오래 일하려고 했었지. 그런데 유독 한 남자 외국인이 자주 왔었거든? 잘 웃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등 그렇게 밝은 모습의 외국인은 거의 못본것 같고 아니 처음이었더라고. 그 대형마트가 아까 말했다시피 공단 부근에 위치해 있어서 차가 있어야지만 쇼핑하기 편한 곳이라 방문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차를 가져와. 나 역시도 차로 출퇴근을 했었고. 어느 날이었어. 그때는 내가 첫 타임이라 아침 8시부터 근무 시작이라 늦어도 7시 50분까지는 도착해서 문을 열어야 했어. 차에서 내리고 그 외국인도 근처에서 차에서 내리더라고 서로 눈이 마주쳤고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했더니 그 외국인이 어눌한 말투로 차가 귀엽네요. 고양이 귀 붙이고 고양이 좋아해요? 이러는 거야. 당시 내 차는 파란색 모닝 차량이었는데 고양이 튜닝을 좀 했었어 어쨌든 그렇게 묻길래 네 고양이를 좋아해서요 키우는 건 아니지만 라고 대답했고 다시 저도 고양이 매우 좋아요 이러는데 그때 그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겠더라고 음흉한 눈빛? 이라고 해야 할까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무척 기분이 나빴어. 그렇게 물건을 사고 며칠 후에 그 외국인이 또 와서 장보러 왔어. 그런데 나는 항상 내 계산대에서 유리에 내 차가 보이는 곳이 내 주차 자리였어. 바로 맞은편에는 고객 전용 주차장인데 그 외국인이 내 차를 알고 어디에다 주차한지 알고 나서부터는 딱 바로 내 맞은편에 주차를 하더라고 구형 마티즈에다 차량 사이드 미러 부분 쪽이 훼손이 심해 기억이 남았는데 그 외국인은 그걸 타고 다니더라고 뭐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지 그러려니 넘어갔는데 줄곧 거기에만 주차를 하는 게좀 꺼림칙했어 솔직히 그래도 주차구간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방식인데 내가 이래저래 따질 이유는 없었지.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준건 아니니까. 며칠 후 그날은 마감타임이라 밤 10시 30분까지 근무하는 날이었어. 10시 55분쯤 포스 정산을 끝내고 셔터 닫고 차에 타고 출발한 지 3분쯤 안 되었나? 그냥 룸미러로 뒷차를 보는데 그 외국인 차더라고 좀 오래된 차는 대부분 썬팅이 안 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룸미러를 통해 뒷차 사람 얼굴이 대부분 보였거든? 그 외국인 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얼굴 표정과 눈빛이 나를 미행하는 것처럼 보였어 내가 어디 사는지 궁금한 건가? 뭐지? 왜 따라오는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 갑자기 온몸에서 땀이 나고 무서워서 눈물이 났어 진짜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건가? 경찰에 신고할까? 라며 정말 여러 생각하면서 운전 중이었어 당시 원룸 전세에 살아서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고 내가 어디 사는지 그 외국인에게 절대 들키지 않겠다는 마음만 가득했어 그래서 가는 방향을 바꾸며 그 외국인을 속이려고 했지 내가 사는 원룸 근처에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 때마침 금요일 철야 예배가 밤 11시에 시작이라 도착해보니 10시 45분이더라고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입구에서 돌아봤더니 그 차가 한동안 갓길에서 움직이질 않더라고 그럼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원룸 근처에 사는 건지 아니면 교회를 여기 다녀서 이곳에 온 건지 헷갈리잖아? 나는 그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했고 그 외국인은 걸려들었지 그렇게 15분 정도 내가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지쳤는지 그냥 가더라고 얼마 안가 며칠 후 마감을 끝내고 퇴근하는데 역시나 내가 마트 입구에서 나오고 그 외국인 차가 또 보이는 거야 나는 확신했지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나는 그 외국인을 또 속이려고 행선지를 바꾸었고 내가 유턴을 하려는 지점에 신호 대기하는데 역시나 그 차도 유턴을 하려고 대기하더라고 내가 먼저 유턴하고 그 다음에 그 차가 유턴하려는 찰나에 내가 경적을 빵 하고 올렸어 나는 용기내어 창문을 내리고 두 눈을 부릅뜨며 시선은 그 운전자를 향했지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파출소를 가리켰고 그 외국인은 깜짝 놀라 허겁지겁 도망가더라고 그날 이후로 그 외국인은 종적을 감추었고 두번 다시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도 난 근무하며 잘 다니고 있어 정말 순간의 지혜가 날 살렸다고 생각해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내가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며 지금도 치가 떨려